박사님 제가 다 준비를 해놓은 게임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오늘 게임은 헤븐 스네일스 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3D 지렁이 키우기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월드서버도 없고 플레이어서버도 없네요? 그럼 우리 3명이 서하는거야 일대일. <웃음> 와, 한타전이요? <3파전이야? 웃음> 잠깐만. 아, <와. 웃음> 잠시 만요 여러분들. 공짜 게임이거든요. 스팀 공짜 게임 지금 깔아서 들어오세요. 아, 보드 있다. 야, 보드 있네, 보드. 아. 아하. 음, 음, 음, 음.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웃음> 우와, 뭐야? 휠로 줌 주마우스이 되거든요? 아. 어. 아. 이야, 대박. 야, 저 공간감이 있어. 어 멀미할 것 같아. 어 약간 멀미할 거 같아. 이게 와와 어떻게 죽이는 거지? 죽일 때 똑같나? 똑같지 않을까? 이걸 근데 어떻게 머리... 정확히 정확히 노려서 이거. 어떻게 죽여? 어떻게 맞춰? 그니까 3D를? 일단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빨라집니다. 아 그것도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어지러운 분들은 저의 지렁이의 대과리를 봐주세요. 공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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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케빈님, 어? 내 몸으로 어. 도형을 만든 다음에 음, 엑스를 눌러봐요. 엑스, 유즈, 어빌리티... 아아아아아거네원 만든 다음에 X를 누르면 약간 좁혀버리는 거네 아아아아아아맞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그래? 그러.. 아 그러네, 저기 시엔이가 범위 설정했네 저기. 아 네. 왠지 이 공간이 내 영.. 려키 텐카이 같은 느낌 아닐까요? 야.. 이거 초록색 계속 속도 내면서 가니까 초록색 똥 이렇게.. <웃음> <웃음> 초록색 똥 먹고 가야겠다 <웃음> 아.. 개빈님 그런 거 드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게임인데 아 그렇긴 한데.. 그.. 다른 기름에서 너무.. 그거를.. 안 먹을 거야 그럼? 주는데? 그 먹지, 그럼 먹지. <웃음> <웃음> 안 먹진 않지 그냥 지렁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16마리거든요 영역 전개를 할수 있는 크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 어? 그런가? 저게 CN인가? 저 엄청 큰거 하나 돌아다닌데 저기? 엄청 거대한 보라색 뱀 있으면 저 맞습니다 와우 오 혼자 만점이 넘어갔어 나저 초록색 저 초록색 참저참 저, 참 저... 맛있게 생겼다 해. 응? 왠지 내가 남한테 부딪혀도 죽는 거 같아. 었다 초록색 죽었다. 방금 나 죽는 모습 봤어. 어? 나도 죽다 뽀가야지. 냠냠냠냠냠아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하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우와 1등됐어 냠냠냠냠냠. 야 이만 삼천 점나 용으로 진화한다. 그럼 또 땋으러 가야지. 냠냠냠 점점 커지는 나. 그렇지? 아 피했어 이걸 또? 야얘 누구야? 어? 어? 야 저거 뭐야? 자저 영역 전개 뭐야? 영역 전개하면 거기 닿으면 죽나 보다. 아니 저 영역 전개 뭔데? 옆에 그래도 누군가의 흔적이 있다 이걸 먹고 다시 커겠어 아 확실히 근데 지렁이가 죽은 그 알맹이는 에너지가 커 벌써 만점이잖아 맞아. 어 1등의 흔적 저거 저거 영역전개 저거 저거 저게 아 이게 끝이란거야 세상의 끝이야 여기가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요에키텐카이 우와! 크다! 그렇지! 아, 한 입만 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야야 이상하게 얽혔다 야, 야 이상하게 꼬였다잉 어 피해, 피해, 피해 어 몰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야, CNG 10만점이라고요? 어, 그러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 방금 한명 닦긴 했거든 누가 영역에 머리 들이미는 순간 영역을 딱 펼치잖아요? 응와 음. 그럼 얘가 영역에 머리 붙여혀서이어게 나야 <웃음> 재밌는데? <웃음> <웃음> 왜 재밌지? 우와 야 영역 전개 진짜 약간 좀 깐지난다잉? 멋있다? 어 먼지난다 멋있다잉? 먼지난다고요 <웃음> <웃음> 멋있다랑 깐지난다가 합쳐서 먼지난다잉 먼지난다잉 시인이다 이거. 와, 야 그냥 안녕하세요. 몸통부터 그냥 거대한 거 봐. 야 용이다 용. 영역 전개. 어 작아? 영역 전개 키카이 당신 영역 전개 자 다라. <웃음> 아닌가? 나 이미 들어와 있어서 괜찮은 건가? 뭐야? 아야 예, 괜찮아요. 아 그래? 반쯤 아쳐 있으면 죽어. 아 잘리는 거구나. 에이. 야 저쪽에 한팬이도 엄청 커요! 영영 <웃음> 우와~~ <웃음> 룸 어이 피레미 조심하는게 좋아 지금 나보고 피레미라고 랬나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닙니다 제 옆에 흰색 피레미가 있습니다 류에키텐카이 안죽냐 아무도? 안 죽었네. 올라갑니다 어, 이거 누구 죽었는데? 어 나이스 누구 죽었고 오 부딪힐 뻔했어 벽에 곤난이도, 곤난이도 컨트롤을 통해서 그렇지! 료에키텐탈 그렇지 아! 어! 피해! 료에키텐탈 우와 1등 어? 컷! 어디야? 어디야? 우와 40만! <웃음> <웃음> 저거, 저거 뭐야? 크라켄 뭐야? <웃음> 부음. 부음. 네. 안녕하세요! 묘액이 <뮬의> 텐카이 우와, 우와 미친 이런 느낌이었구나 <웃음> 우와 이거 뭐야 아! 오난 죽었다 나 빠져나와있었어 나 머리가 빠져나와있었어 근데 케빈님 어. 노란색이라 약간 황금똥 같은 느낌 하이 <웃음> 건강하노 <우. 웃음> <웃음> 우와 오 어? 먹어 꿍두유 공두유 잊지 않는다 꿍두유 <웃음> 저거 한 입이면 인생 역전이야 <웃음> 빨리 커야 돼야 근데 죽은 그 덩어리 자체 크기가 그냥 달라 그니까 완전 달라 <웃음> 어, 오 그냥 달라 구슬의 크기가 달라 어? 나 대가리만 고전 <웃음> 어, 어. 어. 어 성장했어 성장했어 <웃음> 와 형님 그래도 바로 복구했네 나 사천칠백 점인데 <웃음> 나 이십만으로 다시 복귀 <웃음> 자 봐라 간다 어? 여러분들 간다 간다 간다 여기서 여기서 간다 요에게 텐카 아무도 안 죽어 죽을... <웃음> 나 다시 1등이다 <웃음> 어떻게 한 거야? 어, <웃음> 우와 근데 영역이 너무 막어 영역이 막 어지러워 이제 영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영역 벽에 밖에 있다 부딪히면 죽네 어어어 어, 어. 밖에 있다 들어가면 죽어 모르고 나와 버리거나 음 어 벽에 닿으면 어? 한번야 <웃음> 미친 듯이 크고 있는 사람 하나 있다 <웃음> 스노우우와와야 우와, 킹슬레이어 간다 여러분들 싹싹 피해주고 킹슬레이어 <웃음> 자 간다 여기서 여기서 돌가 그렇지 왜 죽은지 모르겠지만 죽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류의 기텐카이 와도형이 뭐야? 아니, 왜 여전한 똥겜페이콘 거야 도대체? <웃음> 어 그다음 먹어 다 먹어. 다시 18만점으로. <웃음> <웃음> 왜 그래 나? <웃음> 똥안 큽니다. 똥안 큽니다. 아! 예. <웃음> 야 지금 1등 영역 진짜 너무 넓어 못 들어가 아예. 하하하하 <웃음> 여러분, 우주 전쟁이 났습니다. 와, 대박. 야, 남겨라, 임마. <웃음> 어, CN이 어느새 이황. 우와. 이제 내가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 <웃음> 1등을 처리하러 간다. 우와. 와 밑에 야하하 영역 봐. 미쳤어. 와, <웃음> 씨. 야, 이게 무슨. 야, 저게 그냥 하나의 유니버스야, 지금. 어 근데 나 내뱀이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여 지금. <웃음> 우와 저 밑에 흰색 죽었다. 에이 나도 안, 안 되겠다. 블루 <웃음> 헤스텐가이 아! <요리스> <웃음> 위에서 대학살났어. 어 나도 일단 내 영역 해놓고 좀 안전하게. 어 잠깐만. 어 여기 보라색 이거 누구지? 이황 사망했습니다. <웃음> 이게 시엔이의 흔적이었구만. 야 이거 141만? 뭐라고? 이젠 백만 단인가 뭐라고? 우와! 와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어디를 어떻게 조심해야되냐 렉걸리는데 <웃음> 어?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어, 어! 튕겼다! <웃음> 야, <튕겼어요. 웃음> 야 우주전쟁 커지더니 야 우주가 터졌어 <웃음> 이게 질량이 엄청나게 큰 물질이 나타나면 <웃음> 중력이 매우 강해져서 블랙홀이 생긴거지 <웃음> 와 대박이다 아 이게 완전히 세상이 리셋됐어 여러분들 <웃음> 오늘도 그렇게 우주를 유영하는 똥들이 있었다 뿌직 <웃음>